배고파. 애 키우는 건 정말 인내의 시간인 것 같아. 지금 아홉 시인데 너무 배가 고프고 밥을 못 먹었고. 마 I need to tell you s I didn't have dinner. very hungry I mm. didn't eat anything Did you have fun today? Yeah. You didn't miss me? Yeah. Mm, I miss you a lot I miss you a lot You too? Yeah. I'm too cold No way. How could you say that? It's not good if I die. Right? Do you want me to die? No. I will never, ever die. Mom, t t o I n t o o m o Okay. o I want o o I n t g m a n t Wait a minute. I'm driving. It's too dangerous. <웃음> I love you. Let's uh, go to take Kim t k i We need her, r i t h 근데 프리파라 뜻이 뭐야? 아이돌. 아이돌 이름이 그냥 프리파라야? 아이돌 단 like 프리파라. 아이돌 이름이 프리파라? 어 진짜 요즘 애들 이거는 꿀떡쿠키예요 어? 꿀떡쿠키? 여기 안에 꿀이 잔뜩 들어가있잖아요 잔뜩 한입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르르 녹는 꿀이 샤 오! 만두 물처럼 나오죠 어허 <웃음> 그럼 제가 지금 만두 물처럼 나오는지 먹어볼 건데 진짜 만두 물처럼 나오는 거 확실해요? 예 <웃음> 응. 뭐야 n 지야왜 모르겠어? <웃음> 아니 왜 어쨌든 여기 안에 달콤한 물 같은 <웃음> 거 이 사기꾼아. 이 사기꾼아. 아니 진짜. 우리 튜도 좀다가 그냥 엉터리고. 엉터리처럼 하라고? 아, 엉터리 광고 있잖아. 엉터리 광고 있다고? 아,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, 하고. 아, <웃음> <웃음> 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고. 아, 이모가 이거 유튜브를 이렇게 하더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라고 컴퓨터 그래 지금 예약하는 치 아니고 시험장시험침시험시에을 시험을 시한것같험을시험시험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시험 시험을 시시험 시험을 시험지시 시험을 시험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시험 <웃음> 아, 선생님이 렇게 웃으시네요 <웃음> 네, <웃음> 네, 그냥 성격이 그냥 좀 그래요 음. 음. <웃음> 음. 선생님은 선생님은 안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여기 데스크 계시면 <웃음> 아, 안 되는데 <웃음> 니다네 <알겠습니다. 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주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잠시후시험을시작하겠습니다시를 주제가 겨우,